Thank mm -hmm. you. 님께서는 <웃음> 북인도 카피라국 정반왕의 태자로 태어나셔서 19세에 출가하여 30에 성도하시고 49년 동안을 설법을 하셨으니 79세에 열발에드셨더라 그 49년 동안 설법하신 그 모든 내용을 말로 말로 전하다가 그것이 글로 글로 결집이 된 것이 이것이 8만 대장경이더라. 이 세상에 종교가 많고 많지만은 기독교 해봐야 책두권 가지고 풀어먹고 사는 거지 별거 아니다. 그책두권 구약성서 신약성서 책두권 하더라도 그 가운데 내용이 거기가 다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있는 말씀이라 있는 말을 요새 말만딱 살짝 약간 하시 해가지고 그뭐 만드는 것이지 별거 아니고, 동서양의 고급 모든 문학과 모든 철학과 모든 과학이 이 8만 대장경 안에 다 들어있더라. 알겠습니다. 이 8만 대장경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8만 대장경의 내용은, 일심청정이라 마음 하나가 맑고 깨끗하고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다. 일심이 청정하면 일심이 청정하고 마음 하나가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면 몸도 따라서 편안한 것이다. 아무리 고량 진미를 갖다 놓더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괴로우면 먹고서 소화가 되지 아니 하니까 소용이 없다. 그럽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날된장에 풋고추에 보리밥만 갖다 놓더라도 꿀맛같이 맛이 좋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살이 된다. 일싱이 청정이면 일싱이 청정하고. 일신이 청정이면 다신이 청정이다 다신이 청정이란 말은 여러 사람을 다 기쁘고 즐겁게 해줄 수가 있다. 그런 말. 내 마음, 내, 내 몸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자연히 일부러 남을 갖다가 기쁘고 즐겁게 해 주려고 하지 않니 하더라도 그 사람 얼굴만 한번 쳐다보고 그 사람 음성만 한번 들어봐도 자연히 그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만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이런 말씀이야 그게 다신이 청정입니다. 다신이 청정하면 여러 사람이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할것 같지만 한 가정에는 웃음꽃이 피게 되고 거리에는 활기가 넘치게 되고 사회에는 알령과 질서를 가져오게 되고 온 세계의 평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신의 시방중생의 원각이 청정이니라 이와 같이 해서 시방세계 모든 중생들이 다 불도를 이루게 필경의 불도를 이루도록 원각이 청명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장경불사가 시작된 제가몇해 전이냐고 물으니까 34년이 됐다고 합니다. 34년이면 은 지금 내가 68세니까 34년이면 꼭 내가 내 나이 반생 전에 이걸 시작을 했고 34년 전에 처음 법문 할 때는 젊은 때라서 기운도 좋고 음성도 좋고 아는 아 것도 내세우고 싶고 이래서 법문을 바람나게 30분만 하락하면 1시간 하고 1시간 하락하면 2시간 하고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내일 머리가 70이라 그런 말. 이 몸은 생로병사라 난 사람은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 거니까 죽음이 멀리 남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 병이 있고 이래서 내가 법문을 안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법문을 하한 제가 8년 됐어요. 그 동안 두 주지 스님이 갈리는 동안 내가 나와서 법문을 하지 못했는데 그 가운데는 두 가지죠. 첫째는 내 몸이 안 좋으니까. 나갈 수 없다. 이거. 둘째는 젊은 스님들이 지금 자꾸 잘하고 있으니까 젊은 스님네들 연습사무서라도 법문을 자꾸 해 봐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젊은 스님네한테다 시간을 밀어 버리고안 했는데 <웃음> 이번 주지스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한중에 노장, 이제 노장이란 말이야. 나이 70이 노장이지 뭐. 손주상자가 손주가서 북한데, 뭐, 노장이지, 뭐, 될수 있나? 그러 얼굴이라도 한 번, 잠깐 봐야 된다. 한 시간을 가지고, 방장 스님 20분 하고, 내가 20분 하고, 주지 스님이 20분 하고, 그래서 얼굴이라도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몇 마디 하고, 그렇게 내려가면 된다. 그래, 주지 스님이 올라오셔서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또 주희 씨한테입상 받으면 쫓겨날까봐 그러니 까 왔거든. 근데방장선님은 나보다 우리보다 나이가 훨씬 더 잡으셨는데 기운이 어떻게 좋으신지 45분을 법문을 하시니까 4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어. <웃음> 아. 지난 겨울에 는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큰스님께서 성철스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오색사리가 천연하게 백여과가 출연을 하니까 이방은 말할 것도 없고 해인사 도량뿐 아니라 저 밑에 큰 길까지 날이 날마도 인산 이해를 이뤄서 수만 명 대중들이 그 추운데도 불구하고 눈물아 속에 보다 살이 칭해나러 왔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기를 참 방장 스님은 평소에 사람을 만나지 않고 법문을 하시지 않게 했지만은 돌아가시고 나후에 난 뒤에 참 일구흡진 서광수라 어떤 법사가 백 명이 어쨌든지 몇년 동안을 갔다가 설법한 것보다 훨씬 설법을 많이 하고 가셨다 무의 설법을 많이 하고 가셨다. 한국불교의 위상이 크게 올라갔다. 이렇게 소문이 나섰습니다 지금 한 서너 달 전에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서너 달이 못 가가지고 또 서울 중들이 저렇게 싸움이 나가지고 그만 눈팅이가 반팅이가 되고 이멍이가 도멍이가 되고 그만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나이를 지겨서 그것도 텔레비에 전혀 마도 그런 걸 자꾸 하니까 듣기 좋은 노래도 한 번, 두번이라고 찬양마다 하니까 남기는 그만 텔레비 보기가 싫더라고 응. 올라갔던, 니 응. 아, 올라갔던 부르듀가 그만 뚝 떨어져가지고 신랑 공둥이가 깨져버렸다. 응. 그래도 이제, 어? 팔만 대장경. 고문에는 오늘 대장경 불사지만은 스님네, 저저 저 신도님들 마한 뭐 300명이나 500명 오면 많이 웃기다. 누가 저래 가락하나? 처사들이 저래 못 가락할 게다. 부처님한테만 가지, 주관한테는 가지 마라 칸단다 <웃음> <웃음> 그렇기는 그렇지만은, 음, 싸움을 하는 것은 서울 사람들이 싸움을 했지, 산중 사람들이 싸움했나요? 에, 서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몇몇이 그렇게 해서, 어? 붕탕을 지기고 뭐다, 에? 싸움을 했지. 전국 심내가 다 싸운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야. 아, 이왕 올라왔으니까, 이제, 부처님, 경전을, 경전 말씀을 한마디에 외우고, 나 마음이 타버리라한번 부르고, 우리의 본분을 되찾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 뭐다 이렇게 합장들을 하고 한번 들으세요. 모든 불자 등은 합장을 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라. 내 이제 모든 무처님의대계서를 서라고 저하느라. 그 중에 모이였거든 무견이 듣고서 스스로 죄업장이 있음을 알거든 마땅히 참회하라 참회한 적알라가고 참회하지 아니하면 업장이 더욱 깊어지리라 모든 대덕과 무아세와우반이 등은 자세 들으라 부처님 말과 하신우저 말법 가운데 응당 파라지 목차를 존경하라. 파라지 목차라는 것은 고일로한 법문을 말함이니라. 이 법문을 듣고 가져행하여 나갈 적에. 둔대 밝음을 만남과 될 것이며 가난한 사람이 부회를 얻음과 될 것이며 병든 자가 용한 이원을 만남과 될 것이며 먼 길을 갔던 자가 집에 돌아옴을 얻음과 같으리라 마땅히 알라 이가 신자 대중들의 큰 스승이 되는지라 마냐 부처님께서 세상에 더 계시더라도 여기에서 다를 것이 없으리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기 어렵고 순한 마음은 바라기 어려지라토로경에 이르사되 적은 죄를 가벼이 여겨서 재앙이 없다 하지 말라 물방울이 비록 러나 점점 큰 그릇에 참이라 하시니 찰나의 죄를 이어서 재앙은 무간에 떨어지미라 한번 사람 몸을 잃으면 만급에 다시 하기 어렵느니라 젊은 시절은 머물지 아니하요 마치 달리는 말과 같고 사람의 목숨은 무성하여 주산수고다지 내나니 오늘날은 비록 있으나 바른 날을 또한 보존하기 어렵느니라 대중들은 각각 듣고 밤이라도 마음을 거두어 잡어 생각을 삼보해 두어서 공연히 지내지 말지어다 한가피로한만 베풀며 우대 깊이 누이지게 되라 대중들은 각각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받들어가지어 하이 수행, 할진이라나. 부처님 법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도를 닦는 것입니다. 도를 닦는다는 것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인데 마음을 닦고 도를 닦고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내생의 갈 길, 금생에 가야 할 길, 우주와 인생의 가야 할길 사람으로의 세상에 나와가지고 실로 가야 할 길을 닦는 것이 부처님의 도법인데, 도를 닦지 아니 하고 돈에 끄달리게 되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꼬랑댕이가 붙었다, 그 말에. 미혼자가 기도만 해. 꼬랑댕이가 붙어 자꾸 밟혀. 도를 부지런히 닦을 것 같으면 도 닦다가 굶어 죽었다는 사람 본래 없는 건데, 돈을 생각하고 이권을 생각하고 주지를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사업을 생각하다 보니까 돈이 자꾸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투쟁이 생긴다 그 말에 싸움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에요 <웃음> 부처님의 법만자. 닦아갈 것같으면 부처님 법을 잘 닦아나갈 것 같으면 밥은 제절로 따라오기 마련인데 법하고 밥하고는 정이 안에 지키고 밖에 치는 게 다를 뿐이다 그런 말이. 그 전에는. 음성도 좋고 내가 경기 읽으면 내 혼자 스스로 그냥 신이 나가지고 밤새도록 경을 읽고 그랬는데 지금은 숨이 차고 음, 소리도 그냥 잘안 나오고 그렇다. 아, 부처님의 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 어제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은 내일이 없던 것과 같이 전생과 금생과 내생 이것이 다 하나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의 연속이고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의 오늘의 상속이다 그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전생과 금생과 내생이라고 하는 것도 어제 오늘 내일와도 같은 것이더라. 그런 말씀. 여러분들은 다 그래도 불법 가운데 인연이 있어서 서울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멀고 먼 데서 다 자동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늘 장경불사를 참여하러 오셨는데 요 바로 등 너머에 갈것 같으면 개군부리라는 데가 있고 거기서 목통령제라고 하는 데를 넘어갈 것 같으면 김천 지래라고 하는 데가 있고 거기서 더 나가면 김천인데 여기서 삼 사십리밖에 안 되지만은 해인사 구경을 안직 못한 사람이 천지라. 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지척이 철기라고 봄철 되면은 아이고 가실 해놓고 가지 가실에는 내년 4월 초파일 때 가지 초파일 때는 또 가실의 가시레 가지 가실에는 봄철에 가지 맨날 아, 그러다가 그만 죽었거든. 음. 김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평생을 베르다가 해인사를 한번못하보고 팔만 대장작을 한번만져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 김재선이라는 사람이 장애가 다 오다 하니까, 웬 하얀 예쁜 암 강아지가 한 마리가 김재선이를 보더니만서도 아주 그만 허바르라고 쫓아온단 말이야. 자꾸 쫓아온단 말이야. 이 두지께인지도 모르겠고, 뭐, 이래가지고, 막뭐 개를 한만 젖혀도 이 개가 자꾸 젖혀와. 쫓아와. 자꾸 젖혀와서할수 없이 뭐, 집으로, 집에까지 데리고 왔다, 이 말이야. 집에 와서 아주 뭐, 이놈이 뭐, 그냥, 좋아가지고 온 집에서, 그래, 에? 밥을 먹여 키웠는데, 중깨나됐다그 말이야. 음. 그런데 동네 사람들 말이 저 개가 참 영이하단 말이야. 앉으락하면 앉고, 서락하면 서고, 한발내놓으라하면 내놓고, 이? 아주 그냥 그 개가 그렇게 영이한데, 저 개를 키워가지고 나중에 사냥개를 하려고 하면은 귀가 요렇게 꼬그라지시니까래그 꼬그라진 귀를 가시기로 똑 끊어 줘버리면은, 떡똑해져버리면 아주 그, 아주 더 영특해지고, 영악해져서 그 사냥도 잘하고, 그렇다고 하거든. 그 소리를 듣고 개를 기둥나무에다 꽁꽁 묶어놓고 설가큰 가시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귀를 다뜨는건 아니고 여러 꼬그라진 뒤만 막또끊어붙다 그때면 개가 아파 죽는다고 막 하고 울고 난리가 났는데 이 저녁에 밤에 또 잠을 자는 꿈 가운데 어머니가 나타났더라는 거라. 어머니가 꿈 가운데 나타나는데 양쪽 귀에서 피가 흘러. 양쪽 귀에서 피가 흘려. 응? 내 이놈, 니가 암만 불어 자식이고 이러서니, 애미 귀를 끊는 법이 어디 있노? 어. 이 집에 문고리 하나 내손안 간게 어디 있노? 어. 내가 너그 남매 키우느라고 날 반매고 가실 될것 같으면 사내가 가지고 오미지 따고 그오가피 따고. 이래가지고 약촉하고 이래가지고, 어? 너희를 키웠는데, 내게 살리고 키웠는데, 예. 그 애미 이렇게 귀를 끊고, 이래도 되나? 이 가보들. 그 잠을 또 깨가지고 보니까 꿈이라. 에이, 뭐지. 노루 잠자다가 개꿈 꾼다카리니만 노루 잠자다가 개꿈 꾼는가없다막또 노루 잤다. 한심또 가는데 또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는데 얼굴이 팔에 가지고 나타나서, 네, 이놈, 응? 내가 너희 집안을 말이야, 며칠 내로 싹 망아 뿌릴게다. 응. 네. 너희 집안, 그, 내가 다 장만해 놓은 재산이니까, 싹 망아 없애 뿌릴게다. 뭐, 집에다 불 찔러 뿌리면 뭐, 다, 다 뿌릴 테니까, 네. 뭐, 이렇게 하거든. 아, 이래서 깨가지고서는 겁이 나가지고, 마누라를 깨워가지고, 저, 국점 끼리고 밥좀 하소. 그 고기 사다 놓은 거 있지. 그 고기 국점 한두 가리 끼우르고, 그밥좀한두 가리 하라고. 이래 밥하고 국하고 해가지고, 또가니가보면 마루 밑에서 꽁꽁 알, 알면서 자거든. 그래서 이제 국그릇 갖다 놓고 신랑, 어머니야, 미련한 님이 뭐안 믿겨.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시니, 노용을 풀고 이게 잡수 있어. 국그릇을 자꾸 코앞에다가 갖다 대니까 고기국 냄새가 좋거든. 예. 자다 깨가지고, 뭐, 뭐, 처음엔 안 먹더니만은 자꾸 잘못했다고 비리니까네 그래, 자시더라. 그 그래 다, 밥도 다 먹고, 국도 다 먹고, 다 먹어. 그래, 먹어놓고, 뭐, 잘못되십니다. 내 뭐,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 이제, 다독거려놓고, 뭐, 여대기를 하나 갖다 더 덮어드리고, 이제, 자는데. 그니까, 밤에 뭐, 잠도 그렇게 못 잠겨라. 몇 차례를 그래, 깨시니까네. 새벽잠에또 들어가지고 자는데, 어머니가 기분 좋아가지고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웃음> 내가 와, 갈길를못 갔는지 아나. 합참해서 팔만대장경을못 봐서, 내가 그거, 그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못 가고, 네? 그래, 왔다. 내일 날 구경 좀 시켜두고 하이라그든 그래서 그이튿날 아침에 이제 밥을 싸서 도시락을 싸 가지고 짊어지고 개를 데리고 이목통령 채를 넘어서 그래 온 거라. 일정 시대만 하더라도 군인들이 오면은 긴칼 순경 같은 긴칼조조조 앞집에 저 해탈문 집에 그때 지서가 있었습니다. 지서 순경들한테 전부다 총칼 다 빼서 맡겨놓고 장군들도 그렇게 대장경각을 챙견하러 가요. 법당 챙견하러갈때에 권총 차고 뭐 그래 총들렁이고 그래 법당에 가는 법 없다 그만. 다맡겨놓고 그렇기 때문에 개 같은 것도 그런 짐승을 저 장경각 안에 감히 그 그래 데리고 갈 수가 없다 이기라 아못 데리고 간다. 이기라. 사정 얘기를 자꾸 했더니만서도 그참 이상한 얘기라고 말이지. 부처님이 인연 얘기가 참 거기에도 마저 들어가는 개비라고 가보자. 그래 주지심이 나와가지고 알레를 해서 대장정각을 갔더니 이 개가 좋아가지고 그냥 막 장정각에 가서 펄쩍 펄쩍 뛰더니만서도 장정각 안에 들어가서 그냥 이 밑으로 들어가고 저 밑으로 들어가고 그 장경판을 해바닥으로 핥아보고 막 몸뚱이로 지대보고 한식경을 어쨌든 간에 장경을 골고루 골고루 그렇게 구경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 구경하더니 마저도 좋다고 꼬랑댕이를 흔들고 이제 집에 가자 캐서 집에 갔더니 며칠 안 있다가 가면 행방불명이 돼버려서 걔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인도 안성에서 다로게 다시 가버렸다 그 말이야. 그게 지금, 지금 한 60, 70년 전그 불교 잡지 가운데 지금도 실려져 있습니다. 그때 그 얘기가. 그건 실화라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일정 시대는 막 할머니들이 4월 초파일에 올것 같으면은, 대장정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밑으로 기 들어가고, 막기 나오고, 막 대가리를 들어받고, 허리를 다치고, 또 그러다가 또 어떤 뭐 어? 나쁜 놈들이 소문을 냈는지 어쩌는지 경판 그 글씨 있거든 글씨 고걸 갖다가 암도 모르고 따다가 고그 갈아서 먹으면 또안앉는다고 아, 이렇게 하니까는 경판을 뜯어가고 그때 야단을 그런 그 그런,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뭐 경판은 딱 잠가 버렸는데 인연을 맺기 위해 가지고 그 안에 이제 그 경판을 찍은 책을, 책을 내일 4월 초파일날 1년, 점점 3월 초일날, 부이 봄바람을 쓰이고 말이지. 이러기 위해서 내일 이제 경책을 머리에다 한 번씩 읽고 이렇게 요잡을 하는 정대불사가 시작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 아, 작년, 작년이가 대통령 선거할 때, 지금 현재 대통령이 여기로 왔어요. 여기를 와가지고 뭐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시니까 뭐 무슨 뭐딴딴 딴 얘기는 할게 없고 얼굴만 쳐다봐도 포점 찍어달라고 온 거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서로 쳐다보고 앉았는데 말이 나온다는 게 이제 해인사은 의리 팔만 대장경이니까 팔만 대장경은 참 이건 세계적인 국보입니다 아참 국보 가운데 국보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해서. 내가 했다는 말이, 이 대장경 판 나무가, 전부 다, 거제도서, 어? 온 줄을 압니까? 거제목이라고 말이야. 거제도서 온줄 압니까? 대통령 고향에 거제거든. 니니까 그러니까 눈이 둥그려가지고 거제도서 와요? 예. 네. 아, 김 대통령 바로 집 뒤에서 다온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그 동네를 갖다가 장목이라고 그러거든 장목. 대통령, 난 동네 이름이 장목입니다. 긴장자 나무목자, 긴 나무들이 많은 그, 거제목이 그 말은 곳이었었다. 그래서 장목면이라 그한다그말이요그 장목나무입니다. 다 꺼내가지고 바닷속에다가 3년 동안을 담궜다가 건목을 쳐가지고 강화도에 올라가서 다 조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려다가 모신 겁니다. 아이고, 그래요. 말은 처음 하는 소리네. 에? 그럼, 나하고도 인연이 많고만 아니라든. 아, 인연이 많다마다. 응.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200년밖에 안 됐고, 천주교는 들어온 지가, 예, 기독교는 들어온 가 이제 100년밖에 안 됐고, 천주교는 들어온 지가 200년밖에 안 됐는데, 불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1600년이 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200년 전 우리 조상치고 불교 안 믿은 사람이 누가 있나이 200년 전에는 우리 조상들이 다 불교를 믿었다 그런 말씀입 팔만대장경을 조각할 것 같으면 팔부신장이 옹호를 해서 이 나라를 다 태평성대로 만들 것이라고 모든 그날리통그 그 와중에 모든 사람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천만 국민이 모두 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대장경 판을 다 조각하고 나니까 십만 대군 그 몽고병들이 다 물러갔다는 거야. 이래서 호국팔만대장경, 나라를 보호하는 팔만대장경이다. 그랬다, 그런 말씀. 이또 저태 어떤 국회의원이 있다고 한다는 소리가 그 800년이나 냉계된 대장경이 그렇게 처박은 오면은 겉으로 썩기도 하고, 좀도 먹고, 그럴 갠데, 에? 그, 저, 저, 저, 저, 그, 어떻게 수리를 좀 잘하고, 조사를 잘하고, 그래, 합니까? 이카드라요 아, 그제도 소원 남은데, 그게 썩을 택이 있는가? 그게 바닷물 속에다가 3년을 담가서, 이제 완전히 그, 소금에 쩔여있기 때문에, 그 좀도 안 먹고, 그, 거기는 말이지, 썩지도 않고, 그 나무는 말이, 썩을 택이 있는가 안 썩지 내가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뒤따 웃어 쌓는게라안 썩는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웃어 쌓는고 그랬더니만 나한에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달리 알아들었어. 김영삼이는 거대도 그 왔기 때문에 썩지 않은 정치인이다 그말이라그래그 <웃음> 사람들이 그렇게 웃더라고. 나는 또꼭그 태요 그 그런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렇더라고. 보는 사람을 따라가지고 듣는 사람을 따라가지고 각각 달래. 요새 이제 학교를 다니고 젊은 모살들이야 가면 하이 아, 천팔만 내장경 판이로구나이천 국보 가운데 국보로구나 이렇게 좋아하는데. 되게 나의 많은 할매들, 막뭐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할매들은 꼬부랑 깽깽 올라가가지고 신랑 실컷 쳐다보고 내려오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 팔만 내장긴 게 별개인 줄 알았더니 막 이렇게 빨래판 같대. 그한단 <웃음> <웃음> 말이지. <웃음> 보는 사람을 따라서는 국보 중에 국보요. 보는 사람을 따라서는 빨래판이고 말이지. 지난 겨울에 한국에 이름이 있다고 하는 컴퓨터, 요새 컴퓨터라고 하는 그 기계 기술자들이, 참 대학 교수들이 수십 명이 와가지고 이 방에다가, 이 방에서 쭉 테레비 같은 그런 기계를 차려놓고, 예, 네. 거스키를 하는데 보니까, 요만한 거 말이지, 요, 요렇게만한 필립 하나에다가, 요만한 필립 한 장에다가, 8만대장경을다 집어넣는다는 거라. 8만대장경 글로 다 넣는다는 거라. 어? 이것은 일찍이 부처님께서 일메진중에 함시방이요. 한 뜻글 가운데 시방세계가다 들어가 있고 일중일체 다중일이라 하나 가운데 일체만물이 다 들어가 있고 어? 다중일이라 만한 가운데 하나가 들어있다. 부처님께서 일찍이 경전에 다 하신 말씀이라 일신이 청정해가지고 세계 평화가 오게 되는 거니까 하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백만 억으로 다 벌어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열흘도 되기 전에 저기 충청도에서 모여가지고 친구들이, 친구 시인들이 같이 모여, 비군이 시인들이랑 모여가지고 무슨 회의를 하고 저녁을 먹고 잘 놀고 헤어지고 밤새도록 얘기를 하고 간다는데 오늘 기별이 또 간지 죽었다고 기별이 왔어. 아유고 열흘도 안 됐는데 그때 멀쩡하더니 어찌 죽었는고? 에. 밤새 알려하십니까가 그 바로 굽이라. 에. 언제 죽을라는지 다 모르는 거다. 에. 한숨 내쉬고 들으시지 못하면 죽음이고 들으시고 내쉬지 못하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심은 밥기운이고 내쉬는 숨은 똥기운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먹는 것은 밥이고 내놓는 것은 똥이거든. 들어서는 숨은 산소기운이요 내쉬는 숨은 그 탕산가스기운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낮에는 우리가 살았다고 뭐라고 웃고 떠들고 뭐 오고 가고 꿈지러 거리지만은 밤에는 다 죽어버리. 밤에 만뭐혼몽천지가 내가 코 골고 잘찌기는그럼 죽은 거하고한 가지라. 아, 잠을 잔다는 것은 죽음의 사촌이거든. 생과 사와 아, 참 그야말로 추사야몽이라고 했지요. 낮에는 생각을 하고 밤에는 꿈을 꾸고 응. 낮에는 생이고 밤은 사다 그 말이야. 이라 같이 생사의 법은 다함이 없는 것이더라. 이 가운데서 부처님 말씀에 가장 요지가 뭐이냐. 일심청정이라고 아까 그랬거든. 일심청정을 여러분들은 자꾸 만들어 버릇해야 됩니다. 잠자기 전에 내가 내일 2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먹고 딱 자면 2시에 쫙하게 일어나지거든. 그게 소원성치란 소원성치가 딴게 아니야. 그와 마찬가지로, 잠자기 전에, 관세음보사를 부르든지, 아미타불을 부르든지, 예? 화두, 참선을 탄사 화두를 탄 사람은 참선을 하든지, 심으로 하는 생각이, 꿈 가운데 그대로 나도 모르게 연결이 될것 같으면, 머자는 장래에 말하자면 모든 소원과 내 마음이 청정해짐을 얻을 수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 음. 잠자기 전5 분, 5분전 그게 잘 중요한 시간이라그랬어요 그냥 자기들 말고 그렇게 할것 같으면 거기 더 날라지에도 노는 집에 여물이라고 가능하오나 안지나 어서나 때도 없고 장소도 없고 석암이 답을 부르든지 관세음 모사를 부르든지 오마니반 매음을 부르든지 응? 또 주력을 부르든지 무엇이든지. 심으로 부르면 일심이 청정하게 되는 것이다. 음. 바닷물이 조용하면 파도가 없이 조용해지면 삼남만상이 거기에 도장이 비기듯이 환히 나타난다. 명경기수라 그래서 해인사라 해인이라는 뜻이 바다해자도장인자 바닷물이 조용하면 삼남만상이 거기에 영인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중수, 소결내요, 모든 물들이 다 필령 돌아가는 곳은 바단데 제법 총결이니라 모든 법을 마지막 결정 짓는 것은 도장이더라, 그런. 이 징청의 만상이 조인이라 바닷물이 징청할 때 맑고 그끗할 때, 만상이 조인이라 삼나 만상이 그렇게 비추어서 도장이 확비힌다이 말이에요. 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같 되면은, 안심민명이라고 한다. 그 안심명의 경계를 얻으면은, 생각 먹는 데로다. 뭐든지. 오늘 케이크가 좀 먹고 싶네. 하면, 누가 케이크를 더 가지고. 우유를 한잔 먹고 싶네. 하면, 우유를 가지고.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학에 붙어야 될 건데. 하고, 심으로 기도하면은, 서울대학에 결거 가서 들어붙고. 이게 바로, 불법을 닦는 수행법이더라, 기도하는 법이더라 이겠습니다 자, 나도 30분을 법문을 했으니까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